안녕하세요 라이커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슈어에서 최근에 출시한 하이브리드 마이크 바로 여기 있는 MV7입니다 제가 슈어의 SM7B 제품을 굉장히 갖고 싶었었는데요 사실 제가 사용하기에는 가격도 그렇고 용도도 그렇고 좀 너무 오버인가 싶어가지고 차마 사진을 못하고 눈독만 들이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MV7이 출시를 했는데 SM7B와 비슷한 디자인에 성능도 굉장히 좋고 게다가 아주 편하게 USB 연결만으로도 PC와 연결을 해서 아주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레코더를 통해서 XLR 연결을 해가지고 녹음을 할 수도 있고 또 핸드폰이나 태블릿에도 아주 편하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 하나로도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운 좋게 이렇게 체험단에 당첨돼가지고 리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체험단이라고 무조건 장점만 얘기하지 않고 실제로 제가 느꼈던 점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성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보면은 일단 디자인부터 좀 뭔가 트렌디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요즘 감성 박스부터 일단 굉장히 이쁩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퀵스타트 가이드 설명서가 있습니다 사용법에 대해서 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사용하기 전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는 모티브 앱을 깔라고 안내하는 종이가 있고요 그 밑에는 드디어 마이크가 등장했습니다 와 디자인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가끔씩 유튜브를 보다보면 은 힙합하는 컨텐츠에서 비슷하게 생긴 마이크가 나오잖아요 아마 그게 SM7B 같은데 이런 마이크 디자인이 저는 굉장히 뭔가 멋져 보이더라고요 SM7B를 제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디자인이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색상은 블랙과 실버 색상이 있는데 블랙은 뭔가 좀 시크한 멋이 있는 것 같고 실버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밑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자면 정품인증, 보증서 같은 것들이 있고 마운트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옆에를 열어보시면 케이블이 있는데 USB에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 한 개와 C타입 케이블 하나가 있습니다 케이블 길이가 꽤 길어가지고 레코더나 PC에서 좀 떨어져도 녹음을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 하단을 보시면 마이크로 5핀 단자 그리고 x l r 단자가 있는데 마이크로 5핀 단자에는 USB 케이블을 이용하여 컴퓨터와 바로 연결해서 녹음을 하거나 C타입 케이블을 연결을 해가지고 태블릿이나 휴대폰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LR 단자는 기존 SM7B처럼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레코더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컴퓨터, 태블릿, 레코더에서 각각 녹음을 했을 때 음질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랄커입니다 지금은 Shure MV7으로 녹음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PC에 연결해서 어, USB 상태로 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커입니다 오늘은 MV7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태블릿 PC에 연결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커입니다 지금은 Shure MV7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Shure MV7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에 불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터치하면 개인값을 조정하고 또 모니터링 소리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PC에서는 전용 앱을 통하여 소리를 디테일하게 만져줄 수가 있는데 이런 설정들을 통하여 본인에게 좀더 맞는 소리를 찾아가지고 설정해 주시면은 좀더 좋은 소리로 녹음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MV7을 한번 리뷰해 보았는데요 리뷰해 보면서 느꼈던 제품의 장단점들을 한번 말씀해 보자면 우선 첫 번째 장점 음질이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이나믹 마이크는 써본 적이 없긴 하지만 주변 소리도 정말 잘 차단이 되는 것 같고 소리가 너무 부드럽게 잘 녹음이 되는 것 같아요 두번째 장점은 활용성입니다 PC 아주 간편하게 USB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태블릿이나 휴대폰에도 아주 쉽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기존에 사용하던 XLR 단자까지 지원을 하니까 뭐 스트리밍 할 때도 좋고 뭐 만약에 야외에서 녹음을 할 때도 태블릿에 연결하거나 뭐 레코더에 연결을 해가지고 아주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굉장히 뭐 다양하게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번째 장점은 디자인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유튜브에서 SM7B를 보고 이런 디자인이 끌려 가지고 이 마이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SM7B랑 거의 유사한 디자인이라서 저는 이 디자인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고 거기에 어 이뭐 실버 컬러가 상당히 생각보다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고급스럽고 재질도 뭔가 그런 싼티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딱 봐도 뭔가 고급스럽고 뭐 트렌디한 그런 디자인 느낌 아닌가요? 물론 이건 개인 취향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점인데 사실 제가 아주 짧은 기간동안 사용을 해가지고 단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은 싼데 비싼 것 같은 가격? 네이버에서 MV7이 최저가가 약한 34만원 정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성능의이 가격은 그렇게 비싼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 가격이 조금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크를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 가격이 절대로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그거 말고는 아직까지는 정말 단점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마이크인 것 같아요 만약 정말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음향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추어의 MV7 한번 사용해보시는 걸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